세상, 네 여러분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죠. 어, 너무 좋아 발렌타인데이. 아 옛날에는 진짜 내 옆에 누가 없어. 아무도 없어. 막 진짜 누가 생길 거라는 어떤 낌새조차 1도 없어. 그런데도 설레잖아. 어. 봄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 설레 설레이게 하는 힘이 있나봐요 어, 그래서 어, 설레이기만 하면 뭐해 사랑하 아무나 하나 진짜 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 마주쳐야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웃음> 꿀처럼 탈콤하게내 앞에 나타날 당신은 네, 내 앞에 누가 나타날까요? 꿀처럼 나타나게 과연 나타나기는 할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해 보았어요 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페일까그리고세 응?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어, 디고 싶어, 그쵸? <웃음>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일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와 <웃음>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나타날 당신 어디 봅시다. 나만의 당신이 나타날까요? 어디 한번 보아요. 허허.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연애 서포다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죽어 있는 연애 세포를 갖다가 어 누군가가 살리기 위해서 음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 음이 연애 세포라는 세포가 뭐야? 어 세포는요. 37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된다? 7일이에요. 37일이에요. 어 이게 또 진짜 오래되니까 다 까먹네. 음 아무튼 저기만 한번 찾아보세요. 7일인지 37일인지. 재생되잖아, 어. 그리고 사람은 7년에 한 번씩, 어, 늙어요.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어, 느껴본 적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확 늙어 있는 거. 그게 7년 주기가 된 거지. 무튼 그렇게 제 기억엔 그래요. 음. 무튼 뭐, 꼭 7년이 아니라도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건 맞잖아. <웃음> <웃음> 너무 두리뭉실 넘어간다고요 아,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은 여러분들의 카드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카드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나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졌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렇게 죽었던 연애 세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죽어있는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라 생각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왜 죽어 있어야 돼? 어 내가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어 미모가 없어. 어나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아 내가 왜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죽어 있는 세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아니면. 어. 여러분을 어, 향한 그 누구가 여러분한테 이 봄을 맞이해서 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올 수도 있고 음, 어떠한 뭐 긍정적인 마인드지 한마디로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을 갖다가 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외로운 그대 너무 아름다워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멀찌감을 봤던가 아니면 여러분하고 어울렸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네 응? 응. 어디 한번 엔젤한테 여기서 한번 물어보면서 뽑아갈까요? 어, 엔젤한테 한번 물어, 물어봅시다. 어, 우리 파랑새한테 음, 아, 어떤 관심이 소산하고 있는 사람이 어, 누군가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어,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 요거 같은데? 어, 요거다. 돈스타. 돈스타 갑자기 돈스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요 근데 돈스타이 나왔어? <웃음> 어쩌면 여러분이 연애세포가 죽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갖다가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한테 돈스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웃음>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어, 어디 봐. 아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냐고, 천사님 말좀 해. 빨리 말좀 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Are you ready?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일단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 준비가 됐냐는데, 어, 저쪽한테는, 어, 저쪽한테는, 어, 스탑하지 말아라 그러고, 여러분한테는 준비가 됐냐고 물어봐요. 어, 천사님이 엉뚱한 대답을 해주셨네? 억지로 껴맞추진 않을게요 왜왜 왜 그러냐고요 어, 리딩 하다 보면 나오겠지 어제 봅시다 음. 아이 사람은요 글쎄 이 사람이 누구까 어느낌에 답답한 사람 느낌에 답답한 사람, <웃음> 답답, 사람. 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성질이 급한 사람들 여러분 성질 이 급하다고 나와 잠깐만요 여기서 답답한 사람이야 나쁜 의미에서 답답한 게 아니야 어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야 내가 카드를 딱 뽑잖아 이게 대본이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좀 좋은 말로 골라서 할 텐데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답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사람 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 어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떠났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게 나왔잖아 천사님이 너무 앞서서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을 한번 떠났던 사람한테 너 어, 멈추지 마 어,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한테는 준비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 2번의 답을 갖다가 우리 천사님께서 다 해주신 거야 아 기가 막힌데요 어, 꿈보다 해몽 암튼 음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어, 잘 보이시죠? 자, 여기는 구패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더, 뭐 짬을 안 보이니까 내가 너무 철벽을 치니까 지레 진작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포기하고서 아예 안될나보다 하고서 포기했던 사람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 남친이 아닐 수 있어요. 어? 아 떠나갔다 오는 사람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사람은 다 똑같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아닌가 싶컴 아닌가 싶었는데. 음. 아 긴가 싶었는데 아, 아니구나 에이 하고 돌아가는 수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쩌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구패가 아니라면 어,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 깨질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그 마음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뭐, 대단하게 막 이랬었던 건 아니라, 그냥, 호, 호감? 어, 호감, 호감이 꾸준하게 있었었던 게 아닌가? 음, 딱히 여기서는요, 구패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드린 거예요. 어, 구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엔 애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해 상처로 도, 어, 또 다른 사랑을 갖다가 어, 거부했던 상태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어, 여러분들한테 딱 놓을 자리 보고 어,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놓을 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질의 짐작으로 에이 안 되겠다 하고서 그냥 한발 물러났었을 어 물러났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 카드상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조금 그런 거는 있어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다가 제대로 안 뒀냐라고 하면은요 어,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 어 여러, 여자들은 그렇게 변화 없는 사람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싫어하잖아 왜 그 남편으로서 말뚝으로서는 좋아, 좋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나만 바라볼 테니까 그렇지만 연인으로서는 심심하다라는 거지. 메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아내이사어 저기 저뭐 파랑새는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라면. 어, 지레짐자 왜냐 괜히 다가가서 차이면 상처받잖아 다가가는 것도 이 사람 성격에서는 힘들게 다가가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순수한 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닌가 근데 막 완전히 순수해서 철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어 어한큰뭐 어떤 바램이나 기대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순수하게 여러분한테 호기심을 느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 싶은 거지. 근데 이번에 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 준비해왔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다. 그리고 결심은 쓰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결심은 섰겠다라고 봐요. 음, 그런데 음, 어쩌면 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고 어, 눈치를 못 채니까 이 사람은 친해지자고 하는 행동에 여러분들이 자꾸 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연애는 조금 서툴러요 연애가 서툴기 때문에 그냥 친해지자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 여러분은 그런 거지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려 고 그래요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아네 이러는 거지 어, 매번 그랬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어 뭔가 갖다 시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행동하는데 전처럼 그렇게 용기 백 배만 가지고선 할수 없다라고 해요. 음 조금 어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나는 친해지려고 다가가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뭐.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에서 친해지지는 못하고 그냥 내 손만 뻘쭘하고 내만 쭈빗하게 되고 뻘쭘쭈빗하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는 어왜 나는 실망스러, 내 자신한테도 실망스럽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한테도 약간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은 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몰라줘가지고 어쩌면이 사람이 발길을 다시 한번 돌리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음, 그런 것 같아.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을 몰라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대단하게 눈치채게끔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어 연애가 조금 서툴러 막 재밌고 이러지는 않아 어 맨날 궁서 채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결혼하기에는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연애하기에는 심심하다 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존재감이 좀 어, 미, 미비하다? 어, 이 사람의 설마 나를 그럴 수도 있어. 어, 그 정도로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 어떠한 그 어, 손짓과 어, 이 사람의 눈빛과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실망하고 가, 어,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사 맞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연애를 하자 뭐 이렇다기보다는 알아나가 보자 라는 거야 천천히 하나하나 뭔가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요 누군가하고 친해지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금사빠는 아니지 싶어 어. 음. 이 사람은 그냥 단계별로 밟아 가고 싶은 거지 뭘 어떻게 성급하게 뭘 하겠다라는 그런거는 없어요 어쩌면은 그여러분이 성격이 좀 불같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사람을 갖다가 눈치 못챈게 아닌가 음. 이이 이 사람은 어떻냐고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어, 농담 같은 걸 갖다가 좀 재미있게는 하지 못하는 성격이 아닌가 어, 궁서체라기 보다는 약간 무슨 고딕? 어, 맑은 고딕 같은 느낌이 난다. 어, 궁서체는 조금 좀 수염 딱 해놓고 약간 저기 뭐 저거 티나잖아 어, 꼰대 어, 근데 얘는 맑은 고딕 어, 중간 고딕 정도 중간 고딕체 느낌이 난다 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주지는 않겠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성격이 조금 조금 위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어 저기 맑은 고딕 보다는 음, 조금 위트 있, 있으면서도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 관계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은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음 나쁘진 않다라고 봐. 어떻게 어떻게 안 나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 불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 불이 붙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불 붙는 걸 갖다가 여러분 페이스대로 어, 하지 어, 여러분 페이스대로 좀 하지 말고. 어. 너무 급하게 나가, 여러분 좀 빨리빨리 진전이 되는, 빨리빨리 진전이 되면서 좀 오래 이렇게 끌고 가는 성격이지만, 이번에만큼은 조금 조심을 해야지 않겠는가라고, 어, 저기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 오래 지켜본 느낌이 나. 어, 그게, 오, 그게 왜요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어쩌면은, 음, 어쩌면은, 어, 이게 뭐지? 어쩌면 여러분이 살짝 이 사람한테 실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뭐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갖다가 비교하는 느낌이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만 바라봤는데 여러분이 너무 오래 이 사람을 기다리게 한게 아닌가? 어,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그 발길을 돌리려다가 그래도 어 그래도 저기 어떤 뭐 미련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딱 했는데 어떻게 되다가 진짜 갑자기 불이 붙어 버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불붙는 건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치든지. 음. 아 나는 싫어. 난 너는 네 성격 아니야. 너그 여자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불이 붙던가 아니면 너그 여자 있잖아. 딱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짝 상처 받는 거로 봐서는 상처 받는 거로 봐서는. 어쩌면 거의 동시에 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이 사람이 살짝 어, 바람기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음. 구패는 아니지 싶어요. 완전히 구패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카리스마는 아까도 그랬잖아. 중간 맑은 고딕 같다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을 갖다가 오랜 시간 봐오면서 그 무렵에 동시에 두 사람 여러분과 또 어, 여러분 플러스 다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다던 거거나 아니면 어, 그, 사, 그 사람이 그사이 사람한테 어떠한 대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 싶어요. 음, 누군데요? 라고 하면 이쁜 여자 하나 있어요. 음, 이쁘고 쪽 조금 어, 과감한 면도 없지 않아 막 이렇게 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이이 이 남자한테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은 조금 어 성격이 예수노가 yes, 분명하지만 그래도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야. 그러나 이 저기 막 그쪽 여자는 저 그쪽 여자는 이 사람을 갖다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든다라고 보기에는 어 그래도 어 괜찮다라고 싶어갖고 그 여자가 들이대는 느낌이 나요. 어. 그런데 막 들이댄다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무가나는 시장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 노련하게 어, 그래서 남자를 갖다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같은데?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어, 연애는 좀 서투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받아줄 것 같으면은 너무 뜸 들이는 것도 아, 저기 아니다 싶지, 어, 아, 니다 싶어요. 왜냐면 너무 뜸 들이다 보면 주변에서 채간다니까? 이 사람 괜찮아요. 응, 어, 이 사람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음, 그뜸 들이지 않았던 경우 뜸 들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그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돼요 어, 너무 뜸 들이다 보면 뜸 들이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뜨겁게 둘이 사랑하게 될까요 뜸 들이지 않는다면 뜸 들이지 않는다면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뜸 들이지 않는다면 아 여기는 안되겠다 어, 어. 쓸물 갖다가 여러분이 좀 드릴 것 같은데 어. 뜸들이다가 이게 조금 망하는 것 같아. 음. 왜그러면 일부러 뜸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 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관심을 표현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의 관심을 느꼈을 때쯤 때문에 이미 벌써 몇 달이 지난 것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어, 좀 길게 끌은 상태에서 그그 그 여자가 나타날 그 무렵에 여러분도 눈치를 채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자 가 낚아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진작에 알아채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예, 저기막 경쟁에서 이 여자가 조금 단수가 높아. 음, 그러면은 누가 더 그. 인간성이나 그런 건 누가 더 낫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 나아요. 어. 그, 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아까도 그랬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 사람 한번 놀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 경험이 없어서 잘못 알아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 남자도요, 여자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걸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어, 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여자라도 나를 갖다가 연애적으로 말하는 거야. 연애적으로 리드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지.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채 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조금 주변에서 이렇게 그 움직임들을 좀 살펴봐요. 음,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어떤 호감이 호감어린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여기는요 주변에 누가 있, 있는 것 같아. 어, 그냥 여러분이 알 어,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음, 중에서 언제 오래가 냐하면 회식할 때가 아닌가? 회식 아니면 단체 모임 아니면 아니면 어떤 서클이나 그런 거 있잖아 동호회 무슨 무슨 무슨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밥을 밥을 먹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그 여기선 중요한 게 있어요. 어. 그냥 그 점잖한 밥자리가 아니야. 어, 약간 어 노래방일 수 있고 노래방인데 요즘 막 춤도 추고 막 드럼 있고 막 이러면서 먹고 마시게 되 있는 노래방 있잖아. 어, 거기서 좀 단체로 간 느낌이 들어.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갖다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 이 남자를 낚아채 가는 사람도 어그그 그 모임 안에 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암튼 1번 네,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나타날 당신.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서 달콤하게 나타나나? 흠. 여기는, 이게 뭐지? 아, 여기, 여러분, 아, 여러분이, 어. 여기는 여러분이 별로 그다 어 관심을 못 느끼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냥 뭐 일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일적인 것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어 공간어 아닐까 싶어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냐 라고 하면은 물론, 어떠한, 네, 어떠한, 물론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가 아닌가. 어, 뭐큰 규모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일 수 있겠다. 물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 내 조그만 부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무슨 모임일 수도 있겠다. 음, 거기서 뭐 뭔가를 갖다가 같이 하는, 음, 뭘 같이 한다라고 봐요. 어, 음, 근데 이게 그막 얼마 안된 인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인연이 아닌가?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그룹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단체나 어떤 동호회나 이런 걸 갖다가 금방 가입, 가입 금방 가입한 게 아니라 이 동호회나 이런 게 조금 어 연식이 어 그렇게 막 대단히 오래되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그 동호회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동업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음, 이게 만약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약간 스킨십이 있는 운동일 수 있다라는 거지어 댄싱을 수도 있고 뭐, 아, 그런 거야 남녀끼리 뭐 스킨십이 오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데서 어쩌면은 뭐지 그러니까 좀. 그 잦은 스킨십을 여러분이 살짝 어,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봐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어 하지 말아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 그냥 무슨 그 보잖아, 뭐뭐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제 그 뭐지 어, 몸이 좀 밀접하게 닿고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그그 그 하는 그 운동의 특성상 몸이 안다면안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이렇게 자꾸 살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어, 좀 마음이 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여기도 약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어. 근데 이게요 이게 그 첫눈에 반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막 서, 예를 들어서 10대 20대에는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어. 그때는 진짜 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올 때잖아. 그때는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하지. 그렇지만 나이 먹을수록 첫눈에 어디 반해지나요? 안 그래. 자꾸 만나야지. 어~ 자꾸 어, 저기 뭐야 호감도 가고 그러지. 첫눈에 반하기가 어~ 좀 힘들어. 진짜 진짜 멋있어. 어~ 멋있고 진짜 막, 식스팩에 강고등어, 막, 근육있고, 막, 이런말은 몰라. 훅 그거는 저거지. 섹시한 외말, 그냥 눈이 간 거지. 그런 거지만, 그니까, 러 하여간, 나이가 먹을수록 첫눈에 반하기는 어떻다? 어,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음. 사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공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약간 사적인 느낌이 나고, 아니면 공적인 모임이라고 해도 쓸, 없이 어, 조금 접촉이 많다라고 그래야 되나 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갖다가 어, 싫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의 특성상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요 어 약간 철벽 차갑게 대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닌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어,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여 들은 싫을 수 있어요. 그 뭐가 싫을 수 있냐라면 쓸데없는 스킨십, 음, 쓸데없는 접촉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어 그런 거같아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음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싫다면 뭐 그래 이 사람도 그 저기 막 뭐, 자기 자존심 있어 그래 아무. 뭐. 싫다면 나도 될수 있으면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해볼게. 어, 아주 될수 있으면. 어, 뭐 내가 일부러 그랬냐? 그게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싫다니까? 어, 날, 나, 내가 무슨 벌레야?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조금 매혹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막 구속되고 이런 거는 아직 까지는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어, 구속되고 이런 건 어,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닌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 저기 뭐 엔젤한테 물어보시다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곧 그렇게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될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어디 봅시다. 아는 사람인가요? 음, 여러분들이 조금 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데 어, 그그 그러니까 신분이 밝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영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음,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는 사람인데 그럼 쿠페? 구펜가요? 구펜 느낌은 안 나는데 구펜가요? 펜가요 구펜가요? 펜가요 구펜가요? 구펜가요? 구펜가요? 펜가요 구펜가요? 펜가요구펜인가요구펜인펜가요구펜인펜가요 예스! 구펜구펜면요 구펜가요? 구펜가요? 구펜구구구 전남친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떤 제한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극혐 막 이러는 것 같아. 어 그리고 극혐하는 것 같고 내가 왜그 힘든 길을 가야 되냐 그렇지만 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봐요. 내가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 꿀처럼 달콤하게 나타날 당신은 구폐 항이 조금 높겠다. 음 구폐 능이 좀 높겠다. 나는 이게 직 저기 막 이거 천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직장 상상 줄 알았거든요. <웃음> 직장 상자나 어느 그 뭐지 그. 동호회나 뭐 이런데 어,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어, 뭐그리드하고 통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 카드 자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 그러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선 구패라고 하니까, 구패라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어, 뭐, 다야 구패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아까 말한데, 고, 고쪽에, 어, 고쪽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 약간 마음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한번 염두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마음을 두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라고는 뜨지를 않아. 제일라고는 음, 뜨지는 않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외롭게 뒀던 사람이라라고는 나와요. 여러분을 외롭게 했던 사람.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일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간을 봐야 되잖아. 간도 안 보고 무턱대고 달가서 짜이면 어떻게 돼?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또한번 들이대던가 아니면 그냥 가던가 둘중 하나 해야지. <웃음> 아니, 싫다 그런다고, 그또 그렇게 가면은 또, 저기, 우리 나라 그, 우리, 사,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인정이라는 게 어떻게,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쿨하게 싫다 그했다고 갑니까? 그래도 조금, 두세 번은 더, 어, 인정상 좀. 좀 매달려는 좀 봐야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음, 이 사람한테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감정이 남아있냐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 지금 카드 나온 걸로 보니까 반부정? <웃음> 막 진짜 핵실 이런 것도 아니고 싫기는 싫다. 싫기는 싫지만 여기서 싫다라기보단 밉다라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믿기도 믿고 어, 욱하는 마음도 조금 생기고 어, 그리고 또 살짝 그런 마음도 들어 너도 똑같이 너랑 똑같은 거 만나서 너도 한번 맘고생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 그래도, 한 번은, 니, 네, 한테 연락이, 어, 어, 저기, 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다꼴배기 싫고, 이런, 왜, 다 그런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헤어졌다라더라도 음, 헤어졌다라도, 그리운 사람도 있겠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어, 돌아보고, 어, 그, 여러분들은, 내가, 너, 제 네가 나한테 이러한 어떠한 그 사인을 보내니까 내가 그냥 너와 나의 일들을 갖다가 곰곰이 되짚어 보기는 보겠지만 보겠지만 어차피 헤어진 거 어차피 헤어진 거뭐세 사람을 사귀지 뭐 하러 헌 사람을 사귀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 조금 많겠다 어 조금 많겠다 어 응? 저기 막 나는 솔직히 그렇게 힘든 길을 갔다가 또 가고 싶지는 않다. 사람이 애니멀이냐? 어, 사람이 동물이냐? 그 어. 저기 막 사람은 감정을 가 도, 그 짐승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어. 근데 하물며 사람이 더감 만물의 영장인데 감정이 이미 상한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발길이 살짝 덜 떨어진다 라고 봐요. 어. 휙 가야 되는데 마음같이 어, 행동은 어, 머릿속은 살짝 복잡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들지. 구간이 명간인데 어. 어차피 이제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사귈래도 딱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없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닥 나쁜 사람은 아니고, 직업적으로나 무슨 면에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조금 이기적이고, 그냥 조금 입 다물고, 저기 막 방콕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냥... 조금 조금 음, 어 말을 갖다가 못되게 하는 것 뿐인데 그냥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라 거죠 <웃음> 그냥 내가 참으면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음,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 그러다가도 뭐아 뭐하러 새겼던 사람 또 새겨 인생 뭐 그렇게 길다고 음. 새로운 인연을 갖다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한한 한 마음 안에 공존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쌩하니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쌩하니 가버리고 싶은데 왜 고민을 해 여러분은 지금 그이 사람을 놓고 갈까 아니면 그냥 나, 나의 길을 갈까 그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음, 고민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은 어디 봅시다 우리 천사에게 한번 물어봐 음, <웃음> 천사에게 물어봐 놓고 가는 게 날까요 아니면 은 어, 놓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 놓고 갈까요 그냥 놓고 나의 길을 갈때더 갈 긍정적인 미래가 있나요? 나의 길을 가면은 더 긍정적인 미래가 있나요? 긍정적인 미래가 있나요? 어디 봅시다. 음, 그냥 놓고 가도 어, 저기 뭐 머지않아서 어,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뜨거운 사랑은 가능할까요 어, 옛날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어, 뜨거운 사랑은 가능할까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 뜨거운 사랑 가능할지 않아 뜨거운 사랑 한번 봅시다 뜨거운 사랑 가능함 어디 아 그냥 가게 냅두려는데 <웃음>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좋다라고 봐요. 음, 이 천사가 그러잖아. 그냥, 그냥 잊어라. 그냥 가게 냅둬라. 그리고, 저기, 막,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어, 긍정적인 어떠한, 어, 해, 저기, 막, 뭐 길이 나오겠다라고 알려주네. 어차피,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잖아, 재회는. 어, 썩 내키지 않잖아요. 그냥 반반, 어 반반. 뭔가를 갖다 새로운 사람을 새기려고 하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있잖아.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뭔가를 갖다가 개척해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그전 남친, 어, 전 애인 아니면 전 남편한테 어떤 사이 자꾸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내가 좀만 참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기 한국 사람들의 좀만은 진짜 좀만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어. 여러분들이 이 전에, 어, 전 남친, 전 여친하고 사귀었을 적에 그 어려움을 갖다가 참고 가야 된다는 어떠한 전제가 달려있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암튼, 2번 카드를 어, 뽑아주신 분, 음, 당장은 나올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미래를 갖다가 어, 계획해 보아라 라고 알려주네요. 그러면은, 어, 꿀처럼 달콤한, 어, 달콤하게 음, 나타날 당신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기다려서 나오면 됐지 뭐. 음. 자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처럼 달콤 달콤한 아, 달콤하게 나타날 당신 음, 꿀처럼 달콤하게 음, 여러분들이 음, 너무 지금 살짝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살짝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근데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쓸쓸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왜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그닥 음,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고 어,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인연을 갖다가 맺어 나감에 있어서 조심해야 쓰겄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신중하지 못하다 라고 신중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기는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이 사람하고 어느정도 어. 이게 잘, 맞,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어. 대화나 이런 것들, 교감이나 이런 게 조금 잘 맞아갖고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끌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 누군가가 있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접근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어, 여러분한테 이끌려서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망각하고서 여러분한테 다가갔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누구한테 마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조금 잘 됐었던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찌릿찌릿 통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찌릿찌릿 그런 게 있,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하고. 그래서 어, 여러분이 까딱하다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 어디 가서 말 못해요. 나 상처받았다고. 왜 그러냐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있지 그걸 어디 가서 말하겠어 어, 남들이 볼때 여러분은 꽤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어, 뭐 저기 막 뭐 하나 해드려도 똑소리가 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누구한테 뭐 어떤 걸뭘 당했다 하더라도 이거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지 싶어. 딱끊어내기도 힘든 게 아닌가? 음, 딱 끊어내기도 힘들다라고 봐요. 마음 같아서는 딱 끊어낸다고 끊어낸, 어, 하는데, 그래도 자꾸 미련이 남는 모습이 카드에선 비춰져. 어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어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자주는 못 오고 간간이이 사람이 음... 참다 참다 여러분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하는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카드사용 봤을 적에는 어 어떤 저기 막 캐주얼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아 어, 캐주얼한 술과 음악과 노래가 있는 곳에서 어,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때 그 당시 근데 술 취해서 만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나가서 그냥 헌팅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뭐 그런 것일 수 있잖아. 그 지, 내가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가 야나 아는 사람인데 하나 데리고 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다거나 어떤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6이 패일 확률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싶다. 뉴 패일 이게 뉴 패일까요? 진짜로? 뉴 패일까요? 구 패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뉴 패일까요? 구 패일까요? 뉴 패냐? 뉴 패냐? 하나만 보면 알겠지? 어, 퍼펙트 타이밍 이게 퍼펙트 타이밍이 왜 나와? 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뉴이야고 뉴펜가요? 그게 뉴펜가요? 내 생각엔 뉴펜 거 같은데. 류, 그게 뉴펜가요? 어, 그게 뉴펜가요? 그게 뉴펜가요? 그게 뉴펜가요? 어디 봅시다. 뉴 뇌패가 더 낫다 라고 뇌패가 뇌패 확률 조금 더 높겠는데 There 음, is something b e 나왔으니까 <웃음> 그게, 조금, 어, 그게 조금 가능성이 어, 높겠다 뇌패이겠다 국패는 어, 아니지 싶어요 저도 카드상 보면 은 뇌패 확률이 높다 라고 봐 근데 이거는요 뇌패라기보다는 어, 어, 이게 뭔가 여러분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닌가? 어떤 조언인지 한번 봅시다.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 라고 하면 하... 여러분도 알면서는 시작하기가 껄쩍지근하지 않을까? 음. 이 사람이 뭔가 있다는 건 알아. 알면서도 시작 어 자꾸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도 있겠다. 마음이 갈 수도 있겠고, 음 이게 이러다가 그 저기 막 알면서도 이 길을 갔다가 한동안 갈수 있겠는데, 음 알면서도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불장난 아니야? 맞아요, 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 음, 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뉴펠 뉴펠 일 확률이 높고 뉴펠 음, 확률이 높고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겠다. 맞아요. 음, 상. 개중에는 상처도 받고 여러분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이 돼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찌릿찌릿하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게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요 막좀 쓰거든 어, 여, 러분들이이 사람한테 좀 돈을 갖다 쓰는 모습도 보여져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 같다가 뒤늦게 깨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조금 신중하게 봐라라고 말해, 말, 어, 말, 어, 조언하고 싶어. 어, 어, 조언하고 싶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이번에는요 조금 빠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조금 어 소울,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뭔가가 통했다고 이게 통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갈수 있는데 그게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기 막 아무리 좋은 퍼펙트 타이밍이라도 하더라도 돌다리는 두들겨가면서 봐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토, 태도가 돌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돌변하냐고 라 하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런 거 알면서도 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해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만나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더큰 상처를 입고 이 사람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너도 알았잖아. 너도 알면서 뭘 그래. 음, 라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 사랑한 게 맞냐라고 본다면요. 은 처음에는 그랬다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조금 변질된 게 아닌가? 음. 나중에는 조금 변질된 어, 게 보여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이 성격 자체가 누군가하고 오래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책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사람 너무 어 급격하게 막 찌릿찌릿 막 어, 소름이 돋아 그 어, 어떻게 소름이 돋냐라고 하면 키스를 하면 전기가 온다 키스를 했을 때 전기가 오는 사람은 좀 조심해요 어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너무 깊은 마음은 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은 순수하게 이 사람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음,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연하일 수도 있어요. 연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은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진, 진짜 어, 아예 몰랐던 사람은 아니지 싶다. 물론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 둘이 엄청나게 싸우게 될 수도 있겠다. 음, 엄청나게 싸우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둘중 하나야. 음, 뭐가 뭐가 둘중 하나냐라고 하면은요. 진짜 미친 듯어불나방처럼 서로를 사랑하거나 음, 아니면 미친 듯어 미친 듯어 저기 막 싸우거나 어 개싸움이라 그러죠? 어, 그것처럼 미친 듯 싸우거나 미친 듯 사랑하거나 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니까, 이 카드, 이 3번,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진짜 미친 듯 사랑하거나, 어, 저기, 막, 미친 듯 물어 뜯거나 둘중 하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천사님이 애매해 이, 이, 이, 이건 아니지 싶다. 어. <웃음> 천사님이 답을 갖다가.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뭘또 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게 중요하잖아 언제 봤다고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상처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어느 게 날까요 라고 하면은요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세요 음 그리고 돈은 많이 쓰지 말고 왜냐면 어쩌면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 왜요 라고 묻는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요. 어, 만약에 여러분이, 어, 돈을 쓰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연하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처음에는 찌릿찌릿 했는데, 어, 나중에 갈수록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조금 안 좋게 될수 있겠다. 알고 봤더니 이게 나만 이렇게 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어,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가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좀더그 뭐지 올바른 눈으로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사람은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정적인 상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클리어하게 뭐 오픈을 갖다가 하, 하기 전에 그 사람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뭔가를 갖다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정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은 발전을 하겠냐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저기 뭐 뭔가를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있을 적에 그래야지 뭔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다 <웃음> 암튼 그래야 이 3번 카드는 조금 조심하셔라 음, 처음에는 이게 순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뭐지 그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못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그 짜릿한 감정을 갖다가 어,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음, 저, 저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봐라 네 3번 카드는요 일단은 꿀처럼 달콤한 어, 당신은 나타난다 라고 봐요 뉴페냐 구페냐 보면은 뉴펠 확률이 70, 구펠 확률이 어30 이다라는 거지 딱 좋잖아 발렌타인데이도 오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뭐 다가오기 쉽지 어, 일단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 발렌타인데이라는 암튼 그때쯤 오는 건가요? 글쎄 여러분들이 어느 그 저기 막 먹고 마시고 신나게 그냥 편안하게 놀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 보니까 음, 아무래도 어,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 싶다자 공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 바뀐 거지 음. 네, 회사 안 다닐 수도 있잖아 어, 집에서 노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는 아니겠다 어,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은 회식 뭐 같은 느낌이 난다 회식도 약간 편안한 캐주얼한 회식 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너, 아, 나는 나는, <웃음> 저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꿀처럼 음, 달콤하게 나타날 당신 어디 봅시다. 꿀처럼 달콤하게 나타날란지 여기는요. 어, 구팰 확률이 조금 높겠다. 어, 여기는 뭐엔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겠는데 이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아요. 어, 용서를 구하겠다. 다. 근데 만약에 용서를 구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욕할 수 있어. <웃음> 아, 그냥 저기 막이 사람 말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 어, 마 저기 막 약간 가시가 박혀 있는 말 잘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주면 그렇지. 여기는 구펠 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두고 간 건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어떠한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닌가 어,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 나한테 예,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봐요 용서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안 해줄 것같아음 안 해줄 것, 뜨, 보여.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뭐, 갑자기, 뭐, 저기야 사람이 기승절인데, 이 사람이 놓고 간 거면서, 이 사람이 놓고 갔잖아요. 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간것 같아. 이런저런 문제들. 음, 그러면서 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뭐저기만뭐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게 뭐 직업이 빵빵하고 좋고 그런 걸로는 안 보여. 음 물론 이 사람이 만약에 잘 풀렸다면은 괜찮지만 잘 풀리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조금 힘든 캐릭터예요. 음잘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그렇고 이 사람이. 저기만 뭐, 만약에 온다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 보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거 알고 계시죠?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음, 여러분도 그거 아니까 이렇게 만약에 받아 줄것 같았으면 yes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yes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저기, 뭐, 야 웃긴 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태도의 변화는 1도 없고, 1도 없고, 저기, 뭐, 그런 거지, 뭐. 저기, 뭐,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야. 아니, 태도의 변화가 1도 없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준답니까? 저 같으면 그런 거 용서해준다, 에, 해준답니까? <웃음> 참, 말도 안 나오네. <웃음> 아니, 누가, 누가 그런 걸 갖다가 용서를 해주냐고. 행동이 권화가 1도 없는데. 근데 왜, 왜 겨, 겨우냐라고 하면, 좋아했던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갑자기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돌아오고 싶다 온다 그러면 너의 파란새는 너한테 그냥 문을 갖다가 활짝 열고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않아그렇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럼 어게할까이 사람은 맞아. 여긴 구패가 어, 거의 확실해. 구패 확률이 어, 90%. 반드시 온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올 확률이 높겠다. 만약에 연인이 생긴다면 구패 확률이 높겠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네가 좋아해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너랑 있을 때가 가장 그래도 뭐 대화 면에서나 어떠한 마음적인 면에서나 좋지 않았니? 너는 안 그랬어라고 오히려 되묻는 것 같아. 글쎄, 음. 만약에 이 관계가 쌍방이 좋았다면 헤어질 이유가 있었겠나? 난 그렇게 보는데.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어쩌면 이 사람이요 그런 것일수 있어요 예,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예를 들면은 중계를 갖다가 잘 못한다 어, 중간 역할 어 중간 역할을 못해서 예를 들자면 어뭐 시댁식과. 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은, 처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보이프렌드면은, 주변 사람들하고의 나이, 어 중간에서 어떠한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던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어, 어, 저기, 막, 자, 이건 만약에 남자면은, 자기, 자기네, 그 그러니까 시댁 식구하고 내 사이에 갔다가, 중절를 갔다가 잘못 해가지고, 일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친정하고 나의 사이에 갔다가, 제대로 중재를 못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이려면 됐다거나 뭐 이런 거지 어, 그런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잘안 하지 싶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나이가 몇 갠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일일이 해줘야 되냐 네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음,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말을 갖다 잘라먹는답니까? 아니내 엄마면 상관없어. 근데, 이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자가 붙여, 시자가 붙으면요, 기저귀를 차도요, 힘들대요, 불편하대. 어, 그만큼 시댁 식구는요, 불편한 존재라는 거지.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뭐 뭔가가 있어 중간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하여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 밖 개인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어,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봐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데 왜 돌아올려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의 조금 동정심이나 인내심 그리고 그리고 형평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쌍욕하고 헤어졌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은 막 그렇게까지 한것 같지는 않아요. 어. 진짜, 그, 저기, 막, 배운 사람처럼 행동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부드럽게. 막, 멱살 잡고, 뭐, 뭐, 개 찾고, 소 찾고, 이런 욕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거 아닌가? 어디 가선 이렇게 하면 쌍욕 먹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격이 뭐 저기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게 저기 막 그런 것 같아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하고 그러고 이 사람이 원래 이랬었던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랬었던 건지잘 모르겠지만 이 바람기가 넘치는데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서 그것도 조금 이 사람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내가 이렇게 저기 뭐 바람둥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다 얘한테 찍혀버리면 얘는 나를 갖다가 안 받아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 바람에서 손 씻고 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너는, 어 배우자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배우자감이고 네 너정 너가 어너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가정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너라면 잘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떤 인간관계 금전 금전 관리나 뭐 어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금전 같은 거잘안 맡겨요 음, 이제 맡기더라도 자기가 쓸 돈은 좀 꿍쳐놓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 음, 다 내주지는 않겠다 음. <웃음> 자기 주머니 관리는 자기가 하는 사람이겠거니 싶다라는 거죠. 암튼,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디 봅시다. 어, 맞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좀더 진지한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 어떻게, 여러분도 이 사람 뭐, 저기, 뭐, 오케이 해줄 마음이 있는 건가요? 어쩌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부정적인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음.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받아준다면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받아준다면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받아준다면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게 될까요? 예스라네 <웃음> 예스라는데요. <웃음> 받아주고 싶으세요? 어, 그러면은 그래 뜨겁게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다. 그러면은 예, 그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것들 좀 개선이 될까요? 개선이 될까요? 개선이 될까요? 어, 어느 정도 준비는 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음, 어느 정도 자기가 개선할 어떤 준비는 됐다라고 어, 봐요. 뭐, 이게 천사카드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고, 아까 봐봐. 2, 3번 안 맞잖아. 어, 천사카드 잘안 맞아요. 그래도, 어, 왜, 내가 왜 이, 이 말을 하냐. 예스라고 나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카드를 갖다가 이 4번 카드 몇 명이 뽑겠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 나오는 것만 믿고서 덜컥 받아들었다가 진짜 뜨거운 사람 안 하면 어떻게 돼어 그럼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돌다리도 좋은 말이 나와도 두들겨 가고 나쁜 말이 나와도 어, 두들겨 가고 다 두들겨 가는 것을 생활을 하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면 그렇게 해도요 어, 어쩔 때잘안될때 많다니까. 음, 여기는 제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여, 저기, 막, 당장, 뭐, 그, 이, 어떠신 분들은 승질이 너무 급해서, 어, 저 제외 싫은데요? 아, 아닌데요? 그런데, 몇달 지나봐, 제외 되지. 음, 몇달 지나면 제외 돼요. 저기, 막, 언제까지 돼요? 언제까지인데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제외는. 어, 평균 걸리는, 바로 되지 않는다. 헤어지고 나서 석달 안에 안 되면요.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재해 가는, 재해가 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그, 그러니까 그 때까지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뉴패가 생기면은, 어, 재, 해하려고 왔더라도 다시 발 돌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저기 말 4번 카드는, 재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봐. 음 이변이 없다이 사람이 이뭐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한테 있던 마음이 든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주변이나 어떤 것을 돌아보니까 음, 여러분만큼 그 자기한테 어떤 믿음을 줬던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이 보여. 4번 카드는. 자, 암튼 4번 카드는 더볼게 없네. 너무 딱 떨어져 가지고. 음. 여기서 더벗서 이상한 거 나오면 나또 버벅거리고. 어, 리딩 꼬인다. <웃음> 매일매일 리딩을 하니까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